네, 그러니까 뭐 전면 보시고 뒷면 보시고. 하나, 둘, 셋아 누구나 <웃음> 여기서는 우리 허준호 배우님이 안 무서워서 좋아요라는 <웃음>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따뜻해서 우리 허준호 배우님의 또 다른 변신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요. 또 우리 <웃음> 너무 좋았어요. 예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. 해주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분하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막 작가님들 오셔도 되어서 어, 너무 좋았습니다 아, 네. 네, 그래서 조금 더벌어져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만들습니다 네. 아. <목소리가> 사더 <좀> 주세요 네! 무조건입니다 안돼안안